네 옛날에는 위험한 걸 몰랐었는데 산사태 예방단에 근무하면서 산사태가 무서운재해라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설마 서울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우면산 산사태 발생 후 산사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사태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시는 산사태 예방활동과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과 함께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산사태는 산지의 사면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나 토양이 일부가 집중 후 태풍, 지진 등에 의해 붕괴되는 현상으로, 국토 황폐화의 원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입니다. 우리나라 산지는 경사가 급하고 어, 주로 화강편 마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마철의 집중호우에 따라서 어,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에 따라 태풍의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최근 도시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심 주변의 산지개발 및 최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수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산사태,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대비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산사태 전조 증상을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산에 비탈면 주택가 벽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 나오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고 넘어진다면 산사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도로의 포장면이나 인도에서 금이 가고 부풀어 올랐거나 산허리 일부가 내려앉고 금이 생겼다면 산사태를 의심하시고 서울시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지방재과 현우재입니다. 네? 비탈면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예 제가 신속히 현장 출동해서 점검하고 안전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사태 주의보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산사태주의보 발령? 그게 뭔데요? 아 그거는 산에서 흙이 흘러내리는 거야 나는 생수랑 참치캔 챙길 테니까 여보는 유진이 해열제 좀 챙겨줘요 네 그리고 나는 지역 대피소 좀 알아볼게요 여보, 서울시에서 문자 왔네요. 노약자와 아이는 밖에 나가지 말래요. 산사태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경보가 발생했어요. 비상용품 챙겨서 빨리 대피소로 가요. 유진아, 얼른 가자. 네. 어, 잠시만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랑 전기를 차단하고 갈게요. 우선 빨리 가자. 근데 옆집에는 사람들이 대피를 안 하고 있죠? 대기로, 대기로 사상자 발생했어요. 빨리 나와요. 빨리 대피해야 돼요. 여보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봐요. 서울 안전앱으로 확인해 볼게요.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우기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의 배수로와 사방시설물, 위험수목 등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등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자치구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산사태를 알리기 위해 산사태 예방 홍보지를 배포하고 산사태 위험 외부가 발령되면 지역주민 대피를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마가 오기 전 산과 가까운 비탈면 절개지와 주택에 인접된 산사태 취약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신환경적인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산림청과 연계해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도 구축되어 있고요. 초중고와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산사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산사태를 알리고 대비하는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입니다. 과거에 비해 산사태 발생 빈도는 적지만 도심에서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사태는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에서와 같이 산사태 예방단을 선발하여 취약지를 선발하고 사방댐과 같은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예방과 함께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경계 피난에 대한 대피 요령을 확실하게 설명을 한다면 산사태 무서운 두려운 재해가 아닙니다.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재난에 대한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서울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킬 때 더 안전한 서울이 됩니다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서울 함께 만들어갑니다